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말기염 환자가 소변을 보다가 추락하여 동사하였다면 제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8-61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실종되었고 같은 달시 외곽에 위치한 노은 재방에서 바지의 지표가 열린 채 엎드린 자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의 판단 쟁점 피보험자가 재방에서 추락 후 폐암 말기 등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지 여부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자가 발견 당시 얼굴이 바닥에 눌려져 있는 상태의 어떤 점으로 비추어 볼때 추락시 코와 입이 추위로 딱딱해져 있는 논바닥에 부딪혀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각결에 따른 출혈로 단정하기 곤란합니다. 동진료 소견서를 살펴보면 최종 내원 당시 항암치료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식사량은 좋아졌으며 전신 상태는 호전의 경과를 보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폐암 말기 및 중증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혈전, 심장마비, 각혈 등으로 급격하게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재방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므로 결국 피보험자는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니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